안녕하세요. LHTV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좋은 땅을 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네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땅을 사기 전에 반드시 현장과 조사할 사항이 있다고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제 건축 설계를 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땅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사려는 목적도 갖가지가 있는데 이런 땅들을 사기 전에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 아마 끝까지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 확실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땅을 사는 목적이야 다양하겠지만 어떤 목적이든지 다음과 같은 서류와 현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이든지 심지어 투자 목적으로 지방 땅을 사는 경우에 현장을 보지 않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있고 침목등 도시계획법 그리고 건축관련법을 잘 확인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담 같은 사항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런데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전문 용어와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어렵고 이해가 안될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깊이 있게 아시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다 알아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 건축주로서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만 알면 되며 또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설계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인 공인중개사나 건축사 또는 토목설계자 시공업체 등이 표정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들과 상담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입니다. 바로 보시는 화면이 바로 어, 토지이용에 관한 그런 어, 자료인데 이것은 인터넷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라고 해서 이 루리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의 모든 땅들이 전부 다 여기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고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만 알아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그 토지에 관한 주소를 치면 되는 것이고 열람을 하게 되면 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것은 이 지목이 뭘로 되어 있는지 이 지목을 살펴보셔야 되겠고 면적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도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 땅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이고 일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도시계획법에 관한 사항이고 전문가들이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아래에서 또설명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거나 땅을 계약하기 전에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 사항에 대한 걸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적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 형상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음으로는 이 축척에 관한 것은 이건 1,200분의 1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확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 0 0분의 1로 설정하게 되면 좀더 크게 이 땅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나와서 더 크게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서류들을 전부 다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이 도시계획확인원이라고 하는 어, 서류를 떼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들어가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어, 집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법적 사항에 관한 것은 등기부 등본을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별도로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토지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뭐 압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소유권 이해우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담보라든지 뭐 은행 대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또 여기에서 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일반 토지인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신도시의 경우에는 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총론과 건축부문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편 건축부문에 관한 시행지침 이거를 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건축부문 시행지침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전부 전포주택은 뭐 건폐율이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 층수는 몇 층까지, 한 획지당 가구수는 몇 가구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보시고 또 지적에 관한 거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필지마다 전부 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지적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경우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로 현장 조사 시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이점미리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현장 조사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들이 주변 환경을 어, 조사해 봐야 되는데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과 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굳이 현장까지 가보지 않아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한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가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이 땅에 다 관한 것은 이건 다음 지도입니다만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스카이 비유로 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 필지가 지금 이 필지입니다 이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지도로 보면 스카이 비유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로드 비유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 봤을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이 땅에 관한 거를 지금 현장을 이 카카오네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변 환경을 조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지방 땅이라든지 어디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현장까지 가볼 필요 없이 그래서 특히 전원주택인 경우에는 무슨 주변에 뭐 축사가 있는지 없는지 뭐, 물론 현장을 직접 가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만, 계략적으로는 어,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축사라든지 환경재해시설 유무는 반드시 현장 조사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다음으로두 번째로 도로와 관계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필지에 관해서 이 도로와, 이 도로와 대지가 어느 정도 접해 있는지, 접한 길이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접한 도로가 도로 폭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도로의 레벨관계, 경사졌는지, 도로의 포장유무, 다음에 도로의 전신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 또 상수도 여부 등을 또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도시 경우에는 이런 것이 바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지의 레벨관계가 대지가 어떻게 경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 이렇게 공사계획 평면도로 확인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이 예, 완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 공사계획 평면도라고 하는 도면을 택지를 개발하는 회사로부터 이걸 받아서. 그래서 예를 들면 603의 3대지인 경우에는 여기는 64.54, 여기 61.54 이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도로에 비해서 이쪽이 3m 정도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4.54에서 61.54를 빼니까 3m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경사졌다는 얘기 표시인 것인데, 자, 이 땅의 경우가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다고 그랬는데, 이걸 실제 건축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인데, 이 도로가 이 도로에 비해서 3m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쪽에서, 어 여기는 지하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1층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기반시설 관계를 조사해 봐야 되는데 이 지역의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통신선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래서 만약에 상수도가 안 되는 경우라 한다면 지하수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형을 살펴봐야 되는데 대지의 형상이라든지 특히 대지의 경사도 또 인접대지와의 레벨차, 또 지작물 유무 이런 걸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이 이 대지가 평평한지 아니면 이쪽이 높고 여기가 낮은지 다음에 이 위쪽 대지와 이 아래쪽 대지와의 레벨차가 어떤 것인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특히 이 건물의 일조권을 받는 건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조권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레벨차를 조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지가 지금 현장에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대지가 여러 개로 좀 나와 있는데, 거의 평평한 대지인 것이죠. 이런, 이런 땅들은.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땅 같으면은, 지금 대지가 지금 경사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 도로가 지금 이렇게 경사져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다 집을 진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상가인 경우라고 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단차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느 신도시의 택지개발지구인데 통신선과 전기선 뭐 이런 선들이 전부 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는 인접건물이 어떻게 건축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 되는 것인데 인접건물과의 떨어진 거리가 얼마인 것인지 그 다음에 인접건물에서는 <놀라> 주차장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만약에 이쪽 필지에 있는 사람이 건축을 하는 경우를 한다고 하면 이 인접 건물에 있는 건물의 창이 어떻게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도 확인하는 것으로 이 건물의 그 창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에 또 관계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주차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는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축사 사무소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건축사와 같이 현장을 조사하면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또 현장 조사를 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린다고 하면 반드시 사진은 필수이고 가급적이면 동영상을 찍어두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현장을 조사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확인하는 것 같지만 정작 사무실에 와서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데 이런때 사진이 있으면 좋고 또 사진이 모든 것을 다 담아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영상,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현장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온다고 하면 대단히 편리하고 빠뜨린 점이 없게 되겠죠 다음으로 또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지를 고를 때는 할 수만 있다면 사계절을 지켜보는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마철이나 한겨울 상태를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산과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산불의 위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또 중요한 사항이 돼서 어, 가급적이면 사계절을 지켜본 후 결정하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전문가를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할 필요가 없이 이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수없이 강조한 부분이지만 아무리 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나 특히 어떤 건물이 어떻게 건축 가능한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계를 하는 건축사만큼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 통합사무소 등 전문업체에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 땅을 알아보는 경우 해당 지역의 부동산사무소에서는 여기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현장을 다 보여주는 일은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정보를 아무에게나 제공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건축사 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은 건축주나 일을 하는 공인중개사 또는 건축사 사무소 모두에게 시간과 정력만 낭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주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땅을 살수 있는 요령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쉽고 안전하게 좋은 땅을 사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과 오늘의 영상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챙기려 하지 말고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고 특히 땅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에서 기본 계획을 하고 사업성 분석까지 해보는 땅을 계약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명심하시기를 바라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